주한지 2년이 지난 3,100가구 규모의 인천 송도의 대단지 아파트. 올해 들어 집값이 반토막 났습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2월 12억 4,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6억 5천만원에 팔린 것입니다 인천 송도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지인간 거래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는 얼음이지요. 다른데도 마찬가지고. 찾으시는 분들은 6억 5천에 그거 보시고 찾으시고요. 그게 나와야 거래되는데 그 가격엔 거래가 안 되지요. 물건이 없으니. 서울 개봉동 현대 아파트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는 12억원 하던 것이 최근 8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잠실 S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최근 19억 5천만원에 팔리며 20억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최고가 27억원과 비교해 7억 5천만원이나 급락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10억원 가까이 떨어졌고 세종시 아파트는 절반 수준으로 급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미분양 물량이 7,500가구가 넘어 지난해 말에 4배로 급증했고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서울의 경우 1년 전 거래량의 14%에 불과할 정도로 거래절벽 현상이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각종 규제를 불고 거래량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과도한 규제 조치들이 올해 들어서는 거래 실종과 집값 급락이라는 부작용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장 정상화와 연착륙을 위해서는 전방위적이고 선제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면 경제성장이나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